이티제는 연인에게 잘못했을 때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하고 넘어가길 바랍니다. 복잡하고 답답한 심정을 빠르게 털어놓고 넘기고 싶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본인이 잘못한 점. 향후 개선 방안 위주로 생각해서 말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상대가 추가 설명을 요구할 때 감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 뭐가 미안한데 내가 뭘 잘못한 건데 그게 다야 처럼 퉁명스럽게 대하면 이티죄도 폭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이티죄가 고해성사할 때는 경찰서 진술서 작성하듯이 기승전결에 맞춰 원인, 결과, 대처방안 등을 잘 정리해서 서로 각인시키는 게 중요합니다. <목소리도>